입속에서 뱀이 나오는 꿈. 입조심해야 한다. 망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서 말을 하라는 꿈이다. 과리를 입에 물고 소리를 내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 강의, 토론, 회의 등이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혀를 잘라내는 꿈. 쓸데없는 수다나 험담으로 문제가 생긴다. 닭고기나 쇠고기를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꿈. 어떤 답답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동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석화의 입술을 맞추는 꿈. 각종 문예작품 전시회에서 입상과 대상을 받는다.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사랑을 표시한다. 시험합격, 논문통과 학위취득, 문서계약 등이 있다. 동굴 속에서 용이 입으로 불꽃을 토해내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명예와 권세를 잡는다.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창조, 연구, 발명, 아이디어, 사업발전부기공명 입신출세, 성공, 재물, 돈, 횡재수 등의 길조이다. 많은 문어발을 입에 물고 심는 꿈. 구강질환, 벽바늘, 미각장애, 치통 등이 있고 집안 식구가 남들과 입싸움을 하게 된다. 우한 질병, 시비, 싸움, 소송, 시달림, 구속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모래가 입속으로 들어가거나 입속에서 모래가 가득 찬 꿈. 후회스러운 일을 하게 되거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목에 걸린 가시를 입으로 토해내는 꿈. 어려웠던 일들이 풀린다. 선남선녀가 입맞춤을 하는 꿈. 오젓한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사업가는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출계약을 하게 된다. 만남, 결합, 결애 합작회사, 공동투자, 결혼, 통일, 조합, 집회, 파티, 모임, 즐거움 등의 기룐이다. 성악가가 입에서 옷구슬을 토해내는 꿈. 곧 깊은 소식을 듣거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행재 행운이 온다. 신묘한 돼지가 입으로 옷고스를 수복하게 토해내는 꿈.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업 등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쌀을 입에 물고 있는 꿈. 집안에 근심이 생기고 쌀을 조금 남에게 주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혀가 두 개인 꿈. 어떤 사람에게 이용당할 꿈이다. 사기에 조심해야 한다. 예쁜 꽃에 입술을 맞추는 꿈.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 문화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오징어를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씹고 있는 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목적성취, 금전운이 있다. 용이 서류 뭉치를 입에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문서상 기쁜 일이 있거나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경서 등의 길조이다. 용이 입으로 하얀 진주알을 도해내는 꿈. 진주알은 만고의 진리이자 옥신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기쁜 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연설, 강의, 대화, 의사발표. 웅변, 발성연습 등의 말과 소리가 옥증반의 진주얼 구르듯이 맑은 말소리로 곱다랗게 들린다. 용의 입으로 황금덩어리를 토해내는 꿈.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채산성이 좋아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 먹을 것이 생기고,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다. 입술에 경련이 일어나 바르르 떠는 꿈. 입술에 경련이 일어나 바르르 떠는 꿈을 꾸게 되면, 입술의 통증이나 경련은 지나친 수다를 자제하라는 의미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된다. 입술에 립스틱을 곱게 바르는 꿈 어떤 진실성과 사실성의 물감을 칠해 순수성을 상실한다. 입술에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꿈 입술에 상처를 입거나 다치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징조다. 입술이 마비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꿈 지나친 수다를 삼가거나 수다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꿈 입술이 터져 피가 철철 흐르는 꿈 남을 도와주고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는다. 입방정으로 구설 수가 있다. 입술이 헐어있는 꿈. 생계에 어려워지는 암시. 직장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꿈. 입안 가득 모래를 싣는 꿈. 자신의 처지가 불리하다거나 자신의 몫이 없어지는 꿈이다. 입안에 쓰레기를 물고 있는 꿈. 질병, 우한, 수술등 불운이 닥칠 꿈이다. 입안에 침이 마른 꿈. 여러 방면으로 자본이 부족하여 고통을 받게 된다. 몸이 허약해지거나 손해가 생길 일이 생기는 꿈이다. 입안에 털이 생기는 꿈. 수명이 늘어나고 질병이 치료되며 재물의 이득과 명예가 상승하게 된다. 입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꿈. 집안에 병자가 생겨 오래도록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입에서 벌레 나오는 꿈. 집안의 우환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꿈이다. 입에서 보석이 나오는 꿈. 큰 은혜를 받는다. 입에서 피를 흘리는 꿈. 주식연의 등과 관련된 기쁨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재물, 돈, 결합, 합의, 계약 등이 있다. 입을 씻는 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꿈이다. 입이 몹시 큰 사람을 만난 꿈.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력가 등 유명 인사와 만나게 된다. 입이 없는 인형이나 벙어리를 보는 꿈. 자신의 비밀이나 곤란한 사정 등으로 근심하게 된다. 입이 유독 작은 사람을 본 꿈. 수입은 적어나 주의의 도움으로 안정될 꿈이다. 입이 커진 꿈. 다툼이나 말썽이 생겨 장애 내지 손실이 있다. 입이 큰 사람을 만났거나 입속에 벌레가 나온 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지 만사형통하며 재산이 많은 부자나 권력가 등 유명 인사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 꿈이다. 입이나 혀에 털이 나 있는 꿈. 이 꿈은 좋은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자신의 입이 커져 음식을 마구 먹는 꿈. 의욕이 넘쳐 자신감이 생기는 꿈이다.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기회가 온다. 자신의 혀가 갈라지는 꿈. 실력을 잃어 일이 안 되는 꿈이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끄는 꿈. 시비, 본쟁이 있다. 하마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꿈. 주문 생사를 맞거나 재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많은 식구를 거느린다. 한 입으로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려 했으나 들어가지 않는 꿈. 은한 말로 오해를 사거나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한 안처함을 겪는다. 혀가 잘리는 꿈. 쓸데없는 수다나 험담으로 문제가 생기는 꿈이다. 호도 등을 한 입에 깨물어 먹은 꿈. 어떤 일을 진행하든 큰 성과를 얻게 된다.